여러분 이거 보이죠? 아, 밥 안보이는구나 밥 이렇게 밥이 있구요 밥좀 먹으면서 조금만 기러가겠다 응. 어 닉네임 어떻게 되세요? 신신님 와 내가 높높 걸려야 되는데. 음, 음, 음. 오케이 야. 일단, 이렇게, 대한민국 팀, 봤구요. 아, 근저팀 써주시는 건잘안 해서 안되 일단, 좀 먹방 좀 하고. 아, 근데 진짜 밥 하나에, 이렇게 계란이랑, 계란 어디 갔냐? 여튼 계란이랑, 이렇게 진짜 야무집니다. 음. 음. 밥을 좀 먹으면서 볼게요. 안에 맛이 느껴지는 게 참치랑 콩나물, 김치, 그다음에 김, 밥 이렇게. 느껴지는데 계란이랑 음. 아 진짜 너무 맛있다 닉네임 알려주세요 닉네임 오 와 지금 물 대신해서 아메리카노 마셨거든요 김이랑 아메리카노랑 절대 접촉시키지 마세요 오. 맛이 한맛이확나 진짜 그 원두 볶을 때 이게 좀불그 로스팅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볶잖아요 와 근데 김이랑 이 아메리카노랑 만나면 김도 이걸 좀 태우는 그게 있잖아요 좀 이렇게 태우잖아 김도 살짝 딱 그, 그두 개가 합쳐버리니까 탄맛이 확 나. 와. 야무지게 먹어야죠? 진짜 탄맛, 응. 음. 진짜 밥을 제가 좀 방송하면서도 그렇고, 좀 방송 안할 때는 뭐 따라서 먹는데, 방송할 때는 제가 말을 하루 종일 해야 되니까 밥을 못 먹는 거예요. 그렇다고 먹방하려고 을 하면, 먹방하면 지금처럼 시청자분들 거의 안 들어와. 음. 그래서 먹방을 할 시간도 별로 없어. 저거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정말 위기는 있어서 알겠지만 저번에 제가 좀 건강 이상설부터 시작해가지고 음. 그러니까 야좀 밥을 안 먹으면 안 되겠더라고? 살려면 밥을 먹어야 돼요. 그래서 밥을 안 먹고 있습니다. 근데, 저 아프리카 TV 내에서는, 아프리카 TV 내에서는 먹방이 좀, 별로 그렇게 재방송은 인기가 별로 없거든요. 유튜브에서 오늘, 와, 어제 새벽에 좀 놀랬어. 방종하고딱 봤는데, 와, 일위 보이죠? 조회수가 겁나게 확 올라가더라고요. 와, 그래가지고, 진짜 나 깜짝 놀랬어. 와, 뭐지? 갑자기 왜 이렇게 뜨는 거지? 싶어가지고, 앞으로 먹방 좀 할까봐요, 어. 이거 먹방 덕분에 구독자분들도 한세분 정도 늦었더라고요늘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, 와, 먹방이 답인가? 이러면서 고민을 좀 했어. 피파도 많이 보는데, 근데 먹방을 더 많이 봐요. 아뭐 제가 재밌다기보다도 그냥 어 모르겠다 저는 제 방송 보면은 저는 재밌다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또좀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댓글 이런 것들 보면은 생각보다 좀 재미라든지 이런 게좀 아쉽긴 해 그리고 뭔가 제 방송이랑 다른 방송이랑 차이점은 다른 방송은 유튜브 각을 만들거든요. 유튜브 각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적을 한단 말이지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방송 키면은 유튜브 각이 나와요. 그냥. 지금도 그냥 이렇게 밥 먹으면은 이거 그냥 먹방을 올리면 되는 거고 그냥 뭐말약 팀평이 온다. 그럼 이제 팀평 하다가, 어, 좋은 팀 나왔다. 그럼 또 올린, 응. 음. 그냥 만드는 게 아니야, 유튜브 각을. 유튜브 각이 만들어져. 응. 음. 그냥 올리다 보니까 조회수가 나오는 거예요. 그, 노운다나 편집도, 그냥, 컷 편집, 따닥하니까, 그냥 이렇게, 음, 올리는 거고, 거의, 컷 편집 해봤자, 이게 예, 간격 차이가 별로 안 나서, 그냥 거의, 풀 영상 올리는 거랑 비슷해요. 음. 실 따져보면 그래. 아 스펠님이 거의 제 유튜브를 좀 많이 시청했었구나 음. 그저 요즘 풀영상 잘 안올려 근데 그런 이유가 풀영상 안올려도 편집본 자체가 거의 풀영상처럼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안올리고 있는거예요 별로 음. 아 풀영상을 좋아해요? 다시 한번 만들어봐야겠네 아, 안되겠다 마실거 하나만 좀들고볼게요 코카콜라 하나만 펩시 하나만 좀들고볼게요 잠시만요 개인적으로 펩시 저 그냥 코카콜라든 펩시는 별로 안가리는데 그냥 광고가 아니라 펩시 이거 라임맛 제로 있잖아요 이거 진짜 겁나 맛있어 어 한산 진짜 겁났어요. 어, 겁나 맛있다. 라임 맞이 너무 맛있어. 진심. 어. 무슨 방송이냐고요? 저 피파 BJ이자 지금 먹방 중이에요. 지금 밥 먹고 있어요. 피파 BJ인데 그냥 지금 밥 먹고 있어요. 음. 겁나 맛있네 제 방송은 그렇게까지 막 대기업이나 그렇지 않아서 제 방송은 그렇게까지 막 채팅 올라오거 그러지 않아요 음. 대기업이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아. 아, 음. 대가자식. 어. 어디서 손동을 하고 있어 들어와 놓고 그리고 지금까지 잘 이걸로 대하고 있었는데 뭘 소리가 안들려 안들리긴 지금도 여기 앞에 음성 이렇게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 음. 괜히 제방 와서 손동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저런 분들 강퇴하는 이유가, 옛날에 저 신입 b 즈일 때, 그때 이제, 한창 저 방송 열심히 할 때, 그때 이제 시청자분이 한분 들어왔었거든요? 근데 그때부터 막 방송 소리 안 들린다, 뭐안 들린다, 그때 당시 시청자분이 없잖아. 그러니까, 어, 진짜 안 들리는가 보다 싶어가지고, 마이크 조절 쫙 했다가 이상해진 적이 있었거든요? 근데 알고보니까 다음번은 들어오셨을때 마이크가 잘되고 있었어 음. 응. 그래 그런식으로 선동해서 이제 저 혼란스럽게 만들고 난 다음에 나가더라고요 그런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강태 한겁니다 음. 응. 진 이런 좀 시청자 없는 방송에서 저런 거를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. 대기업에서는 너무 이게 또 채팅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그러니까 음. 그런 사람이 좀 많아요 아. 아 맛있네 벌써 거의 다 먹어갑니다 아, 다시 돌아오셨구나. 국회가 음. 도대체 몇 개에요? 야. 선동하지 말아주세요, 선동. 제 방송은 원래 조용한 맛으로 보는 겁니다. 음. 피파 고수임? 나 고수임. 음. 어 oh. 도대체 한몇 번이나 들어오는지 좀 보자. 얼마나 들어오는지 좀 보자. 일단 다시는 모두의 블랙리스트 아, 추가 아니겠구나. 추가 좀 해놓을게요. 블랙리스트, 블랙리스트 좀 추가 좀 해놓을게요. 보내버려야 돼. 전사네 so right. 원래 저와 블랙리스트나 이런것들 추가 안하는데 근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추가를 합니다 블랙리스트는 원래는 블랙리스트 추가를 잘 안해 네또 저런분들 한두분 들어오셨다가 이게 불 흐려지고 그런게 너무 싫어 입만에서는 저도 시청자분이 좀 귀하긴 한데 해줘서 그게 마지막이었을때 안들어온거 보일까 거의 마지막 한입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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방은 이렇게 끝 음. 가 깔끔하게 다 먹어버렸다 일단 이까짐용으로 콜라. 오우 우 탄산. 진짜 이게 분명히 제로 슈가거든요. 제로 슈가. 아, 제로 콜라인데 탄산이 너무 세. 진짜 겁나게 맛있다 제가 햄버거집이나 이런데로 갔었을때 콜라는 아, 펩시 마에 제로 있으면은 그좀 뭐라야될까 해 펩시 제로 있으면 좀 달라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펩시 제로를 좀 제가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맛있다 아 이거 광고 아니에요 절대로 저한테 광고 따위 안들어옵니다 원래 펩시 제로 없으면은 그냥 코카콜라 제로 마시는데 음좀저 미리 좀 사놔 펩시 제로같은 경우 좀 맛있죠 i'm here only because you still won't ever let me